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바다 라일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권 사증란 페이지 추가를 위해서 오산시청에 왔어요. 제가 여권 발급받은 지 6년이 됐는데 지금 거의 모든 페이지가 꽉 차서 사증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사증란 추가를 하려면 이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두 장이 이렇게 다 공백으로 남아있는 게한곳 이상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으로. 앞뒤로 남은 거안 되고요 이렇게 딱 양면으로 두 장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요건 추가 기재란이어서안 되고 잠시만요 짜잔 이렇게 4층란에서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찍힌 페이지가 두장 이렇게 이딱 마주 보게 남아있어야 할수 있어요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자, 오산시청 여권가에 들어가 봅시다. 저는 오산에 사는 건 아니고 화성시에 사는데 화성시청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오산시청으로 왔습니다. 오산시청이 훨씬 가까워요. 여권과는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 4 네, 전화하고 왔어요. 합증관주권고네 여권, 여권 갖고 왔습니다. 이이이 기재되면 거예요. 지금도 도다 이... 으 선생님 한글자로로어주시겠어요왜이요 에카드로요 에이. 에이. 에이. 이 에이. 에이에이에 이사증난 추가를 이렇게 손쉽게 완성했는데요 소요시간은 대기자가 없어서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비용은 5,000원 카드결제로 했고요 지금 총몇 장이 추가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 페이지부터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1, 뭐 2, 3 이렇게 계속 보이시죠 이런 페이지가 쭉쭉쭉쭉 가서 쭉쭉쭉 가서 2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가 추가됐느냐자 첫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도장 찍을 수 있나 요 여기도? <웃음> 첫번째 페이지는 이런 사증 시작되는 페이지고 비임 페이지는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총 23페이지가 추가됐습니다. 앞으로 제 여건이 만료되려면 은 4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 사증란 추가,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권 바꾸려면 약간 그동안에 그 제가 다녔던 그런 자치들도다 지워야 니까 뭔가 아쉬움도 남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유효한 비자 같은 것도 또 다시 새 여권으로 옮기려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, 귀찮고. 그러니까 여권란 사증 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. 이상 별거 아니지만 유용한 정보 여권 사증란 추가였습니다. 안녕 참고로 오산시청은 민원인 방문시 1시간 무료 주차입니다. 저는 75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요금 없이 민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진짜 안녕